네, 여러분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알파스프 드디어, 드디어 스페이스헐크 그 틱텍스가 베타를 끝내고 정식 발매를 시작했습니다. 여기까지 멈춰버렸는데요. 이제 여기가 올라, 없어지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. 아, 뭐랬는지 모르겠고요. 영어라서. 포인트는 먹어줍시다 이동 마우스 형식인 것 같네 요 역시 먹고 여기서 스쿼드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있어 카드, 모듈, 근데 모듈은 없고 지금은 무기 이런 거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무기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언락 형식인 것 같아요 살.. 포인트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음, 여기 앞에 진슬러가 있네요 이제 싸워보죠 그전에 잠시만요 사실 아까 한번 녹화했는데 그게 튕겨가지고 이번에 튕기면은 진스틸러를 12턴 동안 죽이는 겁니다 또 튕겼네요